왔다! 왔어! 진행자 왔다 카빙 트래블레고 오늘 보여드리는 카빙은 오이 꽃 카빙 두가지와 오이 대나무 카빙 오이 어자 카빙 오이 푸드 테이블 카빙 캐럿 카빙 두가지 플라워 등 해서 모든 형태로 합의해놓은 것, 쭉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드립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상을